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리뷰는 VFC사의 b c m 에어 MCMRGBB입니다. BCM이야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나올줄은 몰랐네요 보통 밀심이라고 군용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잖아. 그런데 BCM은 민수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제조사이기도 하고, 브랜딩을 잘해서인지 BCM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BCM 스스로도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것 같고, 레리 비커스 같은 유명한 분들과 계약을 해서 제품개발 협업이나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부품에 BCM 로고가 되게 크게 보이는데, BCM은 브라보 컴퍼니 매니팩처링이잖아요. 근데 MCMR은 뭐예요 퍼블 모듈러 레일 줄여서 MCMR. 어, 형 그럼 어떻게 다 알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 원래는 전동건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VFC에서 BCM 에어랑 계약을 하고 전동건을 먼저 출시했었는데 를 평가가 꽤 좋은것 같더라. 이번에 나온 BCM GBB는 기존에 VFC에서 나왔던 ARGBB 시리즈랑 비슷한거죠? 기본 구성은 SR16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모델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BCM, CQB11, MCMR 제품인데 물론 기관부 자체는 다르지만 외형은 정말 잘 재현한것 같아요. 실총처럼 모든 부품에 BCM 가긴 있지만 폰트의 크기나 위치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른것 같긴해. 원래 이런 가이드는 라이선스를 주는 원제조사에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VFC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것 같더라. 그리고 건파이터 디자인 제품은 소염기, 피스톨그립 볼트캐리어, 차징핸들, 트리거가드, QD엔드플레이트, 스톡, BCM 전용 장착방식의 MCMR 레일이 기본 포함이고, 탄창은 실총은 테프론코팅으로 마감이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에어소프트건이다보니 그냥 검정색 도장으로 마무리를 한것같아 물론 b c m 가인은 재현을 했고, 그리고 QD엔드플레이트도 BCM 별가인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약간 VFC의 집착이라고 할까? 그러면 디자인만 다르고 내부구조는 SR16이랑 똑같은거예요 어, 밸브 노커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 SR16과 달리 밸브 노커가 모듈화로 됐는데, 그건 일단 분해해서 보여줄게. 뭐야? 이번 건 손으로 쉽게 분해가 되네. 개선이 된것 같진 않고 지금 나온 SR16은 여전히 빡빡해 정확하게 어디 어디가 바뀐 거예요? SR16은 트리거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트리거만 알루미늄 합금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리거도 스틸 재질로 변경되었어. 이전 제품도 시원한 스틸이어서 내구성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BCM 실총이 트리거가 스틸이어서 이번에 재질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참고로 실총은 트리거, 셀렉터, 해머 볼트 캐치 레버 등 모든 부품에 별 각인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바뀐 밸브 노커는 기존에는 하부 리시버에 부품을 하나씩 조립을 했다면 이번에는 모듈형태로 미리 조립해서 하부 리시버에 볼트 하나로 고정되는 방식이야. 노커 자체가 두꺼워져서 내구성에 도움이 될것 같긴한데, 내총은 그렇게 사격을 많이 했는데 노커가 전혀 이상이 없거든. 아마도 조립공정상 생산편의성을 위해서 겸사겸사 바꾼것 같아. 그리고 BCM 홈페이지에 보면 마크 2 상부 리시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왕이면 그걸로 출시해줬으면 어떻을까 싶어. 하지만 그래도 전용 부품이다 보니, 부품들을 공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본형태로 나온거같아. 잘 팔리면 나중에 옵션으로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레일 고정에 다른 제품보다 좀 빈약해보이는데 괜찮아요? 이거 특허받은 방식인데? 보통 이런 타입이 레일 장착할때 레일 위치를 감으로 맞춰야되거든 그런데 이 제품은 가이드 부품때문에 항상 제위치에 고정이 되도록 되어있어. 다만 원래는 이 옆에 특허각인이 있어야되는데 에어소프 전용각인으로 바뀌어서 그건 좀 아쉽다. 그럼 호업시스템은 똑같겠네요? 어, 이전처럼 가스튜브 상단에서 육각렌치로 조절하는 방식인데, 조절부 부품은 URGR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더라. 개인적으로는 SR16형태가 좀더 견고한 고정부위인것같은데, URGR 부품을 사용한건 조금 아쉬운것같아. 어, 볼트캐리어는 기본이 스틸 볼트캐리어고 SR16과 동일한 부품인것같아. 아 같은 부품인데 각인만 바꾼거구나. 실총용은 물론 여러가지 개선포인트가 있긴한데, 에어소프트건이니까 기존 부품을 그대로 활용한거겠지. 피스톨그립은 솔직히 좀 뚱뚱한것같은데, 형은 어때요? 기능면으로 봤을때는, 충전 그립보다 셀렉터 조작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그립 각도하고 416A5 같은 그립 텍스는 처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실제로 조작할 때꽤 편안한 조작감과 그립력이 괜찮은 것 같아. 나 맥풀 그립만 쓰다가 형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차징핸들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차징핸들은 안에 각인을 보면 가이슬리를 약간 따라한 것 같기는 한데 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따라했다기보다는 일종의 흐름이 맞겠지. 이런 양손잡이 부품들은 실제 왼손잡이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좌우 트랜지션 사격때 오른손잡이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지. 근데 그럴거면 셀렉터는 왜 반쪽만.. 개머리판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견착부 위치도 괜찮고 크기도 적당한거 같아. 다만 조작부는 스프링 압력이 꽤 강한편이고, VFC에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한것 같긴해. 어? 스톡이랑 그립은 오리지널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BCM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VFC가 직접 만드는게 제작단가가 훨씬 낮으니까. 어나 진짜인줄 알았는데. 0점 체크는 10m에서 10발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 현재 실내온도는 24.1도, 매거진의 온도는 24.6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볼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360g 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89g 입니다. 가스는 총 29g 이 들어갔는데요. 기존 의 SR 탄창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가스탄창의 온도와 가스통의 온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용량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균일한 온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챔버를 제작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은 총 30발이 들어가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5.8도 입니다. 이렇게 매거진 용량을 꽉 채워서 넣으면 노즐의 밑부분이 비비탄에 눌려서 끝까지 삽탄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볼트를 뒤로 후퇴하고 매거진을 삽탄해주시면 됩니다. 볼이 올리는데? 반동도 되게 좋아.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 발사는 되지만 반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카운트는 현재 208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190발에서 200발 정도로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탄이 SR보다 좀 안좋은데? URGI에도 SR16보다 집탄이 좀 안좋았었는데 아마 같은 호폭 기구 부품이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이 큰것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튀는탄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엠파스 작업을 해주는게 좋을것같아요 참고로 해외 제품에는 엠파스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제품은 레일 고정 방식이 기존 제품이랑 다르니까 일단 한번 분해해보자. 집탄은 이 정도면 SR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v m 을 쓰니까 작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SR16에는 GR 탄창보다 v m 이 오히려 작동이 더 좋았거든. 그런데 이 제품에는 v m 탄창에가스루트 고무가 노즐에 밀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블록백 반동도 굉장히 약하고 특히나 연사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같은 제조사 제품인데 이렇게 탄창이 정상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 그리고 격발소리가 SR이나 u r g r 보다 훨씬 커졌잖아. 아 어, 진짜 커졌더라고요 사실 이전 제품하고 변경된건 이 밸브 노커뿐이니까 밸브 노커가 커져서 격발음이 더 커졌을수도 있겠어. 그리고 이렇게 밸브 노커 모듈은 쉽게 분해도 가능하고 확실히 노커가 커진만큼 내구성은 올라갔을거야. 그렇겠네요. 대만쪽은 아무래도 고압가스를 많이 쓰다보니까 내구성을 좀더 올린것 같기는해요 그리고 스프링 서징음도 여전히 있긴한데 이건 뭐 수축 튜브 감으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이거 감는거 귀찮던데 버퍼 스프링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는게 낫잖아요 이참에 버퍼랑 세트로 만들어?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때? 아무래도 SR16이랑 비교가 많이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순정 상태의 집탄은 SR16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반동이나 작동 성능은 사실 SR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취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BCM 팬이라면 어쨌든 BCM 각인 리시버에 BCM 레일, BCM 스톡, 피스톨 그립까지 기본으로 달려있는 모델이니까 팬들한테는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트리거가 스틸로 바뀌어서 감이 SR 6이랑좀 다를까 했는데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레일 사이 사이에 뭔가 호용게 있길래 착색이 잘못된 건가 하고 보니까 닦아보니까 또 닦이더라고요. 그건 착색 문제가 아니라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각인는 작업하게 되면 분진이 날려서 옆에 묻게 돼. 아마 그게 남아 있는 작고인것 같아. 요 <목소리> 네, 오늘 살펴본 BCM MCMR 제품은 전체적인 완성도와 작동성능은 SR16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VFC의 a i 계열의 GBB 제품은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조립완성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수리를 위해 분해를 해야될 나사에 완전 고정용 록타이트와 접착제를 사용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사 고정대를사용해야될 부분은 오히려 하지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산할수 있는 문제인데, VFC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가가 100만원 초반대고 해외가는 550불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재가격이 올라서 VFC의 해외상품판매가도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vfc의 bcmair mcmr을 살펴봤는데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소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지금 몇시야? 2시 반 새벽. 아... vfc 제품은 빨리 끝난적이 없네.